이게 왜 중요한 경기예요? 굉장히 음. 중요한 경기인데 이 다음 경기를 이겼을 때 두쿠 대란 하거든요. 두쿠 음. 대란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NBA 스카우트들이 아, 모든 관심을 끌으니까 무조건 이겨서 두쿠 대랑 붙어서 거기서 현중이한 보여준다면 아. 훨씬 더 좋은 순위로 갈수 있지 않을까. 두쿠 아, 네. 대랑 엄청 잘하는군요. 네, 두쿠 대랑 엄청 잘합니다.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스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아아아이가아 만행가, 만행가. 만행가. 만행가. <웃음> 오, 그렇지? 그렇지? 와, 진짜 그렇지. <웃음> 이게 사람들이, 외국 선수들이 공격력이 너무 좋으니까, 수비가 좀 약하, 약하다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아... 근데 제가 실제로 와서, 근데 저도 화면으로 볼 때는 약간 그렇게 느껴졌는데, 실제로 가서 봤을 때, 장난, 진짜. 공격, 공격, 공격. 듀쿠대 아, 듀쿠대 아, 네. 다음, 다음 상대에서 구경 하네 여기 아, 이긴 팀은 듀쿠대랑 그래. 되잘하 애들이 듀쿠대 문이좀어스스 네, 네, 음. 아, 그렇지 어. 지금 그 커리랑... 감독님 패턴이 아. 너무 좋은데 아, 패턴 보는 만 너무 재밌어 아 그래요? 지금 리랑 그래서 드레이먼드그랑아 괜찮아 너무 그렇지 역에요고좀 평소보다 어, 긴장한 거 많이 네. 는 이제 한두 개만 풀리면 돼. 네. 네. 첫만 첫 리. 비 빠져. 어됐 진짜 하워드네 6피트고 아이고 오, 오케이 잘한다 잘했어 잘하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아, 그 수비가 봐. 저. 제 잘하나 봐, 저 에이스인가 봐. 아, 아, 수비가 그냥 움직임이. 저거, 저거, 저 야. 와, 야, 야 잘한다. 잘한다. 제가, 제가 근데... 이 아닌 거일 학년 학일 학년. 에이스는 저 패턴으로 농구하는 게 모션 러패트. 음, 계속 움직이고. 좀, 나이스. 너무 좋다. 저게 약속된 거예요? 약속된 건데, 패턴이 이제 두 가지 종도가 있어요. 하나는 어. 약속된 길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패턴이 있고, 음. 모션 오펜스라는 거는 이제 안 끝나는. 음. 아, 계속, 계속 돌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원래 길은 이쪽인데, 수리가이쪽 막았을 때, 안 가고 반대 스크린으로 왔을 때, 나머지 네 병이 또 닫아가지고, 어. 다섯 명이다 보면 길을 보면서 어. 그 패턴을 해야 돼요. 왜냐 길이 계속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 끝나는 패턴. 벌써 팀마스자이다아또어데스 어, 아, <웃음>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지금 탑 오케이. 오좋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크 오케이. 가자 맞아. 가자 가자. 와이오. 어주 이어주 이어 좋아 좋아 좋비 좋아 준비 좋아. 와 준비가 와 오케이. 아 급수비 그 그렇지 그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그렇이오이오로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유! 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 뺐다, 그렇지. 그렇지. 오. 네, 발이 엄 느려. 됐어, 높아우리 와. 아. 그렇지, 그렇지. 짜리야, 짜리. 와. 짜리야. 근데 또 팔십몇 되고 <웃음> <또> 해야. <웃음> 오케이. 네. 아, 네. 와. 지 아,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쭉 뻗어줘 예. 그다. 오케이 어. 어. 에이, 에이, 뭐야? 뭐야? 아. 저기서 어떡해, 어떡해? 어. 굿님 굿님 아마 현중이가 그냥 한국 선수들 막는 거랑 차원이 다될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힘 좋은 사람 막을 때두 배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그봐저 수비 봐 와. 오. 좋아 좋아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리바운드, 리드 아, 이겼어. 아, 아, 오케이, 네, 오케이, 다 로요가 전화 거는 잖아요 네, 맞아요. 오. 어디서 전화했지? 원래 미시간에 떴을 거 상대편에서 뛰다가. 아습니 네. 스카우트이 아, 네. 지금 안 되잖아요. 네, 뛰다가 기회를 가지고 어서 그냥 아저씨가 스윙데그 <웃음> <웃음> 사복이 대학생이네. 대생 어. 미시간 스테이트가 드레이먼드 그린 거기 목욕가지고 커리랑 <목소리랑> 구리서 돈 내겼다. 아, 진짜 <웃음> 이번 이번 아 이거 인자 이이 이게 괜찮아 괜찮아 컬이랑 아, 그림도 지금 우리 같이 보고 있 기분묘한데. 좋아 오케이 아이고. 아. 아. 오오와 뭐야, 뭐야, 너, 너 전파울, 전파이 전파울, 그 전파울, 어, 그 전파울이야? 네. 어, 어, 아아 초, 7 초, 칠 초. 아, 정말 다 뉴, 오. 사, 삼, 아, 너무 아, 역전당했네. 아, 내가, 아, 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밀리냐? 밀리냐좋았 아! 아! 아! 대표님 한잘밀리던데 너무 저번에 현중이는 NBA는 NBA 가는 거를 떠나서 그 색깔 맞는 팀을만 음... 갈수 있다면은 그냥 주전뿐만 아니고. 저이 얘기하면 많이 사람들이 의심하기는 하는데 MVP까지도 아, 노릴 진짜요? 수 있는 어... 그런 그 잠재력 있다고 생각해요 어... 팀만 잘 만든다 어, 어. 탐슨처럼 들어갖고 뜰라 뜰라 좋아 좋아 아, 아. 손안들어왔어 오케이 조상님 전학생이라고 <웃음> <웃음> 대학, 대학생이 전화이 o 네 Royal, r o 어 a 이로이 e a l l y w 이 n t to see you guys. I'm n 어 t s 학 r 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고 u r e if you're 좋아 o o d p e 아 s o n I'm not s u 한발봤서한발 봤어, 한발 봤어 야 이거는... 괜찮아 네오 지금 이,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만약에 들어갔으면 흐름이 이어지기 아, 때문에 흐름의 아, 아, 흐름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봐아야 돼요 이런 오펜스텔 아, 선수 뭐 뺏겼을 때나 예 아, 대표님 네. 아, 그러면 이현준 선수는 장점이 뭐냐? 좀 선수로서 경쟁 력 가장 같애. 큰 장점은 기본기라고 저는 기본기 기본기가 음. 은근히 좋아요 드립을 박자라든지 그뭐 아니 뭐 슛이나 이런 그런 기술도 기술인데 네. 저는 가장 큰 장점은 마인드라고 보거든요. 음. 아, 음. 저는 한국 선수 한국 선수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농구하면서 만나는 선수들 중 저런 음. 마인드 음. 처음 봤어요. 몸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아. 이런 생활 루틴 음. 루틴도 그렇고요. 이대성 선수도 마인드 좋고요. 아, 아, 네. 네. 5시에 네. 그 전에도 저희 비시즌에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6 시부터 한3 시간씩 매일 운동하고요 아, 진짜 컨턴 아, 혼자서 이게 네. 아. 말이 세 시간이지 혼자서 3 시간 운동하는 거 진짜 말이 그렇죠.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매일 새벽 5 시에 일어나서 매일 오고 아. 와. 해보 해보 이렇게. 그.. 그렇지.. 우와.. 얘가 장난 아니다 아쟤 아, 움직임이 엄청나네 아까 헤치백 수비를 하다가 네. 네. 근데 볼러가 네. 너무 에이스면 네. 그런 선수가 볼러일 때좀 다르게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런 선수들은 네. 아예 블락을 해보니까 거의 더블팀식으로 아 그냥 같이 가서 그냥 이렇게 나올 때 네. 맥맨이 한번 길을 막아주고 아, 보여주고 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 완전 봉쇄 한 다음에 음. 들어가죠. 아 그렇군요. 네. 아 아니면 떠올팀을 아 그니까. 들어간다고. 아 그렇군요. 아유 일점 졌어. 잘 맞췄어. 게 짧게. 됐어요. 됐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괜찮아 다음 어. 팀 괜찮아. 게임 물론 시즌에 연습도 많이 해놨지만 네. 다음 팀 게임 딜텀 삼일팀 있잖아요. 그 시간에 그 팀에 맞춰서만 운동을 하는 거예요. 프로 운동이 다그래요 팀에 맞는 패턴. 팀에 맞는. 수비들. 이름하고 이제 성형들다 아니까 조성민을 제가 스위치해서 조성민을 맡게 됐다. 네. 했을 때2대에 왔을 때는 더블 팀뭐 아. 이렇게 다머릿속에 두고 작전 타임 하는 거 보면은 네. 막 얘기하다가 이 올리고 나오라고 할 때쯤에 이거 판 갖고 와서 네. 아 이거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선수들이 듣는 중 많은 중 네. 하다가 아 하고 나가서 네. 막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서 아 정말 알아들을 수가 <웃음> 있는 거다. 알죠? 그거다 <웃음> 계속. 맨날 훈련했던 이미 다 알고 네. 있는 걸 아. 잠깐 해주는 거예요. 그럼요. 이 길은 길은 다 정해져 있어요. 아. 어. 농구도 그냥 뛰는 게 아니고 네. 등록된 길이 있거든요. 아그 아. 길로 이제 네그 길로 아. 이제 가는 거죠. 아 그러면 그거는 팀에서 등록한 거예요? 아니면 네. 이제 너 하면서 꽤나는 꽤는이죠 근데 어. 이제, <웃음> 어. 이제 <웃음> 동호회 농구, <웃음> 동호회, 농구 <웃음> 동호회 농구 하다 보면은 좀 힘들 때가. <웃음> 등록되지 않은 길로 아, 가야있거든요 유상한... 아, 네. 예를 들어서 코트 밸런스를 계속 맞추면서 농구하거든요. 아, 예, 예. 이쪽 3명, 이쪽 2명, 아, 네. 음. 이쪽에 뭐 4명이 몰려있다거나 아, 음. 그러면 이 선수는 이쪽으로 절대 못 가거든요. 아. 이 선수가 막 이리로 갈 데가 있고 이래요. 다섯 명이 이쪽 사이드 다 몰려있고 그럴 때 조금 난처하죠 아, 네. 그럼 어쨌든 수비하는 팀도 그 길을 다 보면서 한다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알고 있어도 못 막는 것들이 패턴이라서 틀리고 그런 선수들도 있네요 는 그럼요 아, 저도 엄청 틀렸죠 <웃음> 특히 저는 팀을 계속 옮겨 다녔잖아요 아, 음. 한 팀에서 계속 운동했으면 그게 몸에 배고 다알 텐데 아, 이팀 가서 이거 좀배울 만. 화면이 좁다 아, <웃음> 제가 선수 때 가장 많이 <웃음> 했던 행동인데 후배들한테 뭐라고? <웃음> <배우죠>. <웃음> 케 만행가. 가이우좋 오, 있는데, 이거 마 오, 가가 오, 오, 에가 오, 오, 데 오, 오, 오, 흘려라, 오, 흘려라. 오, 오, 오, 오, 오, 케이 오, 케이야 됐다 왜왜왜 오늘 경기에서 활약을 못 하고 지면은 약간 저는 NBA 진출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진출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어,가 해온 게좋 없어, 없어. 주시, 없어. 박수, 아, 봤어. 봤어. 와! 봤어요. 아. 엄청나다 쟤. 로유 박는 키도 큰데 만에가 그래서 내가 내가 구스미오오아와 아, 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오리오 오케이,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잘네와 아. 아, <웃음> 움직였다움직였어아 지금 파울. 네. 오케이. 오. 오오오오오오 <웃음> 어, 일이 좋네. 됐어. 오케이. 오케이 나 오케이. 브로지 브로브지브로 브로지 브로지 브로지 브로지 지 브로지 브로지 브로지 브로지 브로지 브로지 브로지 브로지 브로 분기하다가 적해져서 사장님들이. 음. 태풍 형하고도 싸웠잖아요. 아 진짜요? 장사장님. 어. 막 이렇게 부딪혔는데 태풍 형이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저한테. 음. 저도 이제 막 뭐라고 했죠. <웃음> 아, 응. 끝나고 따라오라고 하죠. <웃음> 아 진짜요? <웃음> 끝나고 따라오라는 말 <거> 어디서 배워가지고. <웃음> 끝나고 뭐 따라와 막. 그때 이제 다른 편이니까 저도 막 반말로 이러면 음. 안 되지만 따라 갈게 따라 갈게요, 말입니 아, 이렇게 싸웠던 아. 아. <웃음> 그날 이후로 좀 이렇게 서먹서먹 이제 아. 뭐안 하고 뭐 이랬었는데 아. 같은 팀에서 만났죠. 아. 네, 네. 아. 같은 팀은 케이트가 같이 반말하고 아. 자연스럽게 틀렸죠. 오, 오, 너무. 아잘찍다아 빠르다. 그리고 아, 르게 이렇게. 아무아리스로 패턴을 한번 봐도 돼요. 대부분 베이스라인을 써이가 할때 패턴을 하거든요 아. 어. 기본적인. 아 이거. 이현중이 볼 받는 그패턴을 오늘 안 쓰네요. 네. 너무 타이트해서 나가서패스 주고 돌아 나오는 패턴들이 네. 많을 거야. 네. 어. 한 번. 저게 저기 로버스 볼러 주는 게 진짜 네.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냥 줄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아저 가드들도 진짜 주기 힘들어요. 아 네. 아 지금 움직임 많아. 뭐야 다시 오나? 순간적인 판단력도 있고, 저기 진짜. 와. 와. 야, 저게 저 조이치. 와. 뭐야. 와. 아.. 놀래놨대, 놀래놨대. 하나 가자, 하나 가자, 하나 가자. 저저 볼, 볼 넣어준다고 이제 상상하면서 봐보세요. 네. 진짜 넣기 힘들어요. 음. 어, 됐어, 찬스 됐어, 됐어.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이고,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 야, 야, 야, 어, 오, 아, 뭐. 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이거 야, 아수비 자꾸 놓치는.. 오오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그렇지 오, 그렇지 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현준이가 흐름 가져왔어 아 확인하고 됐어 됐어 오케이 공격이 이렇게 됐을 때는 못들확기를받는아 지금 아. 이게 롤링으로 패턴 돌다가 흐름이 훔잖아요아 아. 근데 보내야돼 <웃음> <오케이. 웃음> 반대 반대, 반대. 파팅? 오케이 어또나와 음, 현중이 아. 이게 어. 나와주는 거예요 여기 넓어주는거예고상속 아. 아. 네, 네. 됐어 됐어 아맨카 아까 그 3점이 흐름 가져온 거아 그니까요 진짜 딱 그때부터 흐가오고 근데 이현정 선수는 오늘 기본적으로 오픈 찬스를 상대편에서 안 절대 안줘 아, 아, 네. 근데 저거를 우겨 놓는 거 보면 네. 그 와, 짧은 진짜. 순간에 와. 저 압박감도 엄청 심할 텐데 아, 네. 아, 아, 대단한 거같기회못 살렸네요. 너무 커. 뺏겼어수지안 해놨어? 뺏겼어? 휴지 안어왔어요 근데 매끄럽게 공격이 되잖아. 어, 여기 예, 수비 수비 좋아. 조금만 더, 5초, 5초. 아, 됐어, 아, 됐어. 네가 네가 맞고, 오케이. 아번아 아유, 다시 할게. 다시 다시. 네. 전반전에 쟤네들이 필드워 성공률 엄청 좋았던 것 같은데 후반전에 좀 흔들리네요. 좋아 좋아. 아, 아 돌아 그렇지. 어 안돼 안돼, 이 아! 스 아, 아, 아, 아데 하나만 이겨내면 돼. Yeah, 벗었다벗었다야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 아, 그 그래요? 그래요? 요 아, 그 아, 그래 4점 손해 본거그요 아, 그 아, 그렇죠 아, 그래요? 아, 나이스 패 아, 아, 아, 브로롱볼치노아아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마셨으면. 아. 지금 이제 주전으로 나왔어요 지 원래 네, 주전. 맞다. 나이스. 아기야아한다 할거딱 하고 욕심 아, 진짜 잘한다와 이게 실해가지고 와. 그이 잘하고. 어. 오케이. 괜찮아, 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아. 존나 아니다, 진짜. 어. 고 올게. 괜찮아. 괜찮아. 와! 아. <웃음> 아, 백스백커스 와와와손야 야. 야, 아, 진짜 그럽다 징그러워 진짜 아 올도 아, 안, 안 봐요 올도 안야 아, 아, 아, 진짜 큰일났다. 아, 야 큰일이야. 공해야 돼. 그렇지 됐어어 들어갔어. 와 수비 어쩔 수 없어. 수비 수비 회전 현전 회전. 오! 오! 따아줘따아줘아 진짜, 저 아유! 실줄잘았나 얼마 없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 왜왜왜왜왜안났어 어. 아... 클 지금 현중이가 죽은 볼만 두번 받았어 와5 초, 사초. 헨저, 헨저. 도저히, 도더히고더히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와아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음. 네. 개인 기술 연습은 조금 더공을할 음. 필요가 있겠네요. 아. 네. 저기서 제끼고 들어갈 수 있는 음. 연습을 많이 해놔야 될거 같아요. 아. 네. 아. 됐어. 아. 나이스 나 패스야. 어 줘야 돼. 오. 됐어. 오. 됐어. 아. 됐어. 아. 로요. 로요. 아. 아. 이제부터는 음. 좀 이 막아야 아, 야이거이으면 맞아. 조금 위험해. 아, 네. 어? 말이에요. 이말이이 네, 하나씩 하나씩 하에요아 시간 갑자기 왜이렇게이리 가냐. 이말이에안 남았어. 에어아말 어, 에이말아에요이말이고요에요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풀말이에 통파를 여유가 있어서 아 네. 샤클락이 24초가 아니라서 이게 30초가 돌리에요지고 네. 있을 때 너무 불리해코트예 중에 패바리 다닐 네. 오케이. 어? 어? 왜 놓쳐? 어, 오케이! 어, 어, 어, 아이고! 어, 어 오! 어, 어,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아, 아2 0 너무 오 네. 네 어쨌든 이번 공격은 파없이 막아야돼 왜? 아걸걸힙걸렸어 뭐? 아, 이제 높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안 되지 오케이 오케이 이 리마 리 누구 파울 누구 파울 뭔데 누구 누구 수산에 원해만 원해만 어 이십이정연 어 이십 네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제 막 해야지. 스타일, 막 해, 이제 네. 그렇지. 네, 나이스 패스. 왜왜왜 왜, 왜, 왜? 아, 뭐. 오펜스? 아, 이게 오펜스라고? 아. 근데? 그러니까 어 괜찮 거 같아 어 뭐지 같아. 비디오 판독 있어? 같아. <웃음> 떴어 발이 떠 있었어. 썼어 어파울네이트요아더블더블더블 됐어 됐어 파울이야? 야 아, 진짜 아. 이게 왜왜 왜? 아, 진짜 왜 저러냐 진짜 아. 파악해, 너. 어? 아, 오이오 오리오. 어어오 아, 오리오. 오리오. 오리오. 오리오. 오오 오리오. 오오 오리오. 오리오. 오리오. 오리오. 오리오. 오리 네. 기계네 좀 빨리 빨리 야 뭐, 또 걸어.. 야할 수는 시간이 없다 <놀람> 오케이! 에너! 에너! 에너! 에너! 오케이! 에너! 좋아! 좋아. 좋아. 아, 그래서 박수 오전해서 그리고 또 파울 해야지 일단은 더블템으 들어가서 트랙시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바로 헐 해야지 <놀람> 가운데! 발 떨어지면 어고 그렇지 할없이아아 아, 아, 아, 진짜 아 이게 잘 놓쳤는데 어? 어? 아 진짜 에이. 골 맞췄잖아 네골 치면서 공 네. 지갑 부딪히면서 이거 이거 아 어, 이거 왜 아니야 아 오오오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야 됐어, <웃음> 그렇지, 그렇지. 여기, 여기, 여기. 그렇지. 됐어, 됐어, 괜찮아, 괜려틀려틀려 해봐야 돼, 틀봐 오케이, 빨리, 빨리. <웃음> 그렇지. 오, 오, 오. 아야, 몰라, <웃음> 몰라. 들려, <웃음> 들려. <트레일, 트레일. 웃음> 야! 그렇지. <웃음> 예. 아. 왔어 그래 이아이아이 아아아예 아. 너무 아다아 <웃음> 아. 뭐야 이아이 새끼들 아. 아. 네. 네.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너무 지금 우리 그래. 여기서도 이렇게 쫄리는데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압박감 더 심심하다. 심판한그 부분도 있고 리좀 불리할 때 하나 그리고 현준이 응. 아까 흐름 잡았을 때 응. 다른 선수들이 응. 그 노마크 슛다는몇개뭐 놓쳤어요 내야 못치 것도 있고 맞으면 아, 아, 완전 달라졌을 텐데 현준이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오면 삼점 풀 넣었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한번 그 데뷔스 한번 넘겼어야 되는데 응. 이지샷 놓치고 그분이좀 아쉽네요 거기서 응. 흐름 넘어갔으면 끝까지 갔을 것 같은데. 응. 또 중간중간에 좀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심판 콜도 그렇고 거기 그런 것들을 좀못 넘겼던 같아요.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고 저희 이제 현중이만 보잖아요 집중적으로. 네. 그 수비가 볼도안 보고 현중이만 따라다니면서 <웃음> 하는데 그거에 대해좀 초조해하지 않고 자기 할거 목목하게 턱턱하는 게 쉽진 않은 거거든요. 음. 그런 거 보면서도 대단하다는 좀 느꼈고 노련하다는 게좀 챙겼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 기술로 좀 돌파하는 그런 기술들이 좀 있었으면 아까 중볼 받았을 때 음. 돌파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좀 나왔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 거좀더 연마하고 연습하면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시선이 다 이쪽으로 쏠려 있을 텐데 한명한명더 디테일하게 봤을 것 같긴 해요. 저희가 봤던 부분은. 잘 봐주시, 봐주면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특출나게 잘하는 게임은 아니었지만 음, 음. 중간중간 에러도 좀 있었고 음. 묵묵하게 자기 할거 해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높게 평가한 거잖아요. 음. 그 부분을 잘 봐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아쉽네요. 아, 음, 아, 너무, 아, 너무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너무 와. 대단하지만 아쉬 고생했다고 박수치면서 겠사니다